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글림 네트워크가 이제 에어드랍이 종료가 된다라고 공지가 떴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뭐 12시간마다 한 번씩 해서 두 개씩의 글림 토큰을 이제 어, 채굴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이제 어,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 어떠한 사용자가 그 막대한 혜택을 받고 또 일부 유저 같은 경우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에어드랍을 이제 종료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 에어드랍은 종료가 되는데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한다 어, 이번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글림 토큰과 그 다음에 GNST 라고 하는 글림 네트워크의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어, 어떤 게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글림 네트워크의 채굴은 에어드랍을, 에어드랍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어, 부분적으로 종료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어,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글림과 GNST를 얻게 되고 여기에 또 추천 커미션 들어가고 에스컬레이션 된다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 만약에 지금 글림 네트워크 지갑으로 어, 그 트론 TRC20이나 그 BP20이나 그이더리움 그리고 폴리곤까지 또는 USDT를 입금이나 수왑을 하게 되면 글림 토큰을 이제 에어드랍을 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이게 인출인지 어 인출이겠네요 인출은 20개의 글림 토큰을 어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입금을 하게 되면 15개 의 글림 토큰을 보상을 한다 그리고 글립 지갑 안에서 수왑을 하게 되면 10개의 글림 토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자, 우리는 이제 그 여기에 꼭 굳이 또 추가적인 10개의 글림 토큰을, 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무모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어,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글림 네트워크가 2023년 3월에나 4월 경쯤에, 어, 상장을, 어,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나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도 0.35달러인데 자, 이것을 받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입금을 시도를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다음 행보는 이제 프리셀이나 ICO 같은 것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까지 그냥 어 그냥 바람 바람은 아 그냥 이 가격으로 좋게 그냥 가격으로 유지를 해서 목표 가격에 도달을 해서 상장까지만 잘 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격으로 출근까지 좀 됐으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 시도도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